하와이 큐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또 새로운 분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알파벳 로어의 꿀잼 패러디 영상을 만들고 계신 라나나님의 꿀잼 열차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뽀 알파벳 트랜스폼 알파벳 변신 레인보우 프레트들이랑 합성이 됐는데요 에이 A랑 레드랑 합쳐졌네. 에이 레 네. B랑 블루. 뭐야네값 지대로인데? C랑 주황이. 네 그린이랑. 네 e. e. e. e. e. e. 와야 e. 점점 합쳐지수 e. 합쳐질수록 약간 e. 살살 e. 괴물처럼 o. 돼가는 느낌인데. J. 옷꼬이가 어? <놀람> 어, 생겼어. 보라는 어... 어... 어... 어... 어... 어... 잘 어울린다. 겸! 겸! <놀람> 어... 아... 아... 확실히 그 방금 썸네일에 있었던 애들이 제일 잘 어울리긴 하네. 팁! 팁! 어 T T도 잘 어울린다. W W, w. X Purple X 아, 최강지는 과연? 오, 야, 야, 여기 뭔가 좀비가 나올 것 같은 행성이 느낌이 잔뜩 나는데요. 자 다음. 모든 알파벳들이 Q가 되었다면, 느림보의 대명사 Q. 알파벨 로어의 Q 바이러스가 습격했다. 겨, 겨, 에이. Q랑 A랑 합쳐지면, 에이. 에이. 네. 아니, 어째 다 Kyo. 할아버지가 되었어. C. 알파벳 전부다가. q 밈. 겨, 에이. 겨, 이 이 세상은 Q가 지배한다. Yeah. 아, 어치고 Q랑 F랑 합쳐지니까 위약감1도 없죠. G. Q. H. Q. I. 아 전부 다 늙어버렸어. Kyoop. J. J. Q. 어. <웃음> 야 K는 위화감이 전혀 없다. 원래도 하, 원래도 할아버지 같았는데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Kyoop. <웃음> Kyoop. 거의 뭐다 이거는 70년 뒤의 알파벳들의 모습 아닌가요? <웃음> 어... <웃음>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웃음> 알파벳들의 상태. Uh -huh. <웃음> 아 근데 자꾸 이큐 소리 듣다 보니까 약간 킹 받네. 굣굣 머리는 같아 약간. 뉴뉴윙 V v e r you d a 는에이 y 상태가 v. 좀 많이 이상합니다. Z 재택, 때제 뭐지? 곧 무너질 듯한 행성의 모습. 자, 다음은 알파벳들이 숫자가 되었다면. 헬멧들이 <머� yang sama> 모두 잡아먹고. 26, 26. 어, B. B랑은 25. 25, 25. C랑은 24. 24. 카운트다운 들어가는겨? 20, 역순으로 20, 20, 되네? 2 2 2 2 2 yeah.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21. 1 21. 21. 1 21. 21. 1 21. 21. 21. 1 2 1 Peteen e t e e n fourteen, fourteen, and thirteen, thirteen, twelve, twelve, eleven, eleven, a e c u e e c e c e c e e e e e u 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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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랑 A랑 A랑, A랑 합쳐지면 어? 뭐지? 에이 에이 어? 이번에는 소문자랑 대문자랑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약간 그 중간 단계 네. 있는 애들 중문자 중문자가 되어버리는 거지 C랑 D랑 해들면 네이 네이 네이 에에에에 <웃음> 이거 이거 이거 몸은 그대로인데 뭐, 눈만 똘망똘망해지잖아. <웃음> 좀 생긴 거좀 킹받게 생겼네 저는. <웃음> 약간 그거네요. 제 몸은 어른이지만 어제는 마음만은. J <웃음> K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가 더 어떻게 늙은 것 같은데. 엉 음. 바뀐 게 없다 야엉엘엘엠엠엉엔엔엔 엔는 L. L. 음. N. N? N. 비슷하네 엔엔 어... 오는 진짜 똑같지 않을까? 눈만 바뀌는다? 엔야 어... 바뀐 게 없잖아! 어... <웃음> 그냥 후불자잖아 P도 마찬가지고 Q는? 껴어 겨... 겨... 어 오, 어려졌다. 외출한 큐. 아, S T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코미만 남았니? 야 W 소문자는 이렇게 너무 똘나도록 하니까 오히려 좀 무서운데? 이거 합쳐지면은 <목소리> X. X X Y <목소리> <목소리> Z Z도 바뀌게 없잖아요 어, 다음은 F는 Q만 원한다는 뭐 그런 스토리인데 그러네 이거 섬 상태가 그래, 이거 F산인데 왜 Q가 되어버렸어? 들어갔더니 이곳에 누가 있는 것인 뭐 이거 이거 뭐 맥도날드요? 아니 Q 모양 햄버거들이 왜 이렇게 많아? 꼬꼬 얘들아 뭐 이거는 햄버거 아니라 타코들인가? 에압 에버 전부 다 먹어주겠어 에 아니. H. H. 햄버거? F. F. 에 아, 설마 그 큐가 그 샌드위치 가게 퀴즈노스의 그 큐인가? 맞는 거 같은데. 어, 전부 다고 있어. 완벽해졌다. 너무 많이 먹었나 봐. 큐. <놀라> 너랑 나랑 평생 함께야. 껴. 껴. 껴. 껴. 껴. 나도 내려가. 큐 껴. 껴. 껴. 껴. 아우! 치콜로이거들라